체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네. 하나가 네. 아 내가 체면에 잘 걸릴까 네. 안 걸리면 어떡하지 아. 뭐박사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체면에 대한 또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아닌가 내가. 가봤자 또잘 돼야지 할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네. 걸리는 사람이 좀 따로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네. 차이가 있죠 네, 네. 또 잘하는 거 못하는 거또 음. 자신 있는 거또 네. 자신 없는 거그 네. 체면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뭔가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음. 영화 보면 음. 마음이 움직이안 움직여요 어예 움직이죠 그럼 모든 영화 본다고 다 마음이 움직입니까? 어, 마... 어떤 영화를 보면 <웃음> 마음이 움직입니까?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 어떤 영화는가 마음이 예. 안 움직여요. 지루한 영화는 그 어떤 지루... 게 지루하냐? 그거 같은 거예요. <웃음> 그거 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움직일만한 그런 조건이 맞춰지면은 재미니 예.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면은 음. 체면이 안 걸리는 거고 아. 그러니까 똑같은 예. 음악을 들어도 예. 어떤 음악을 듣는데 예. 예. 그 음악을 들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음악에 체면이 걸린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음악을 듣다 보면 아 시끄럽다고 그냥 음. 꺼버리죠 예. 예. 그거는 그 음악에 체면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음. 아까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예. 예. 어떤 영화를 보면 그냥 두시간세시간이 금방 지나간 듯이 그렇게 느끼고 푹 아, 빠져서 그렇지. 나온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영화의 체면이 정말 깊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분보다 재미없다고 그냥 예. 막, 막 그냥 돈버렸다 치고 나와 버리자 tv 예. 같은 게 채널 돌릴 뿐인 예.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체면이 안 걸린 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음. 그 요소하고 잘 맞으면은 체면이 걸리는 거고 예. 그거하고 안 맞으면 체면에 안 걸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 마음에 맞도록 체면을, 그러니까 체면을 할 때, 네. 내가 이게 마음에 맞도록 어떻게 체면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면? 체면하는 사람이 네. 그 이제 피체면자라도 할수 있고, 네. 그죠? 그 상대방을 피체면자로 네. 합시다. 네. 피체면자를 제대로 분석하고, 아. 제대로 파악하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마음이 움직일 것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아. 유도를 하고 이끌어가면 그 사람 잘 걸리죠. 그런데 아, 예, 그게 아니고 예, 예. 일반적인 방법을 갖고 무조건 여기 음, 따라오라라는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게 따라와지는 사람도 있지만 음, 안 따라와지는 사람은 지우하고 재미없고 아, 예. 그래서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서는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럼 재미는 안걸리는 거죠 아, 아 그래서 그 박사님 영상을 보면은 질문을 할때 갑자기 바꿔서 음. 상대방이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싶으면은 네. 질문도 바꾸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를 그,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인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쉽게 빨리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왠지 좀잘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음. 성격하고 관계가 돼요. 음. 성격에서 얼마나 예민하냐. 예민할수록 어, 잘 걸리는. 예, 예민한 자예민하기 때문에 잘 아니, 걸려요. 아니, 예민할수록 잘 걸리는 게 일반론이에요. 아. 예민하예민할수록 네. 잘 걸리는 게 이런 로, 부분이 중요, 보통 중요한. 예,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예, 성격 예민하고 민감하고. 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그냥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아 팔랑기. 아 팔랑기 <웃음> 맞아요. 그 그래, 그런 사람이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아까 저 말이. 아 설마 아. 글쎄 그렇죠. 이런 의심 예. 분석. 예. 비판적 그런 음. 태도나 그런 식의 마음을 맞아. 갖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최면을 걸어도 음. 일단 한번 걸러서 듣거든요. 아. 음. 아 그렇구나. 네. 일단 본인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격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음. 있고 선천적으로 좀 조금 덜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음. 이걸 최면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체면 감수성이 네. 높을수록 체면이 잘 된다. 음. 체면 감수성이 낮을수록 체면이 덜 되는 것은 맞다. 네. 그렇다고 안되는것하는 별개입니다. 네. 좀 조금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음. 이 체면 감수성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연습을 하고 네.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감수성은 조금씩 높아갈 수 있다. 어, 연습을 통해서? 아, 연습을 통해서. 그 연습을 어떻게 아, 하는 겁니까? 체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연습의 제일, 제일 쉽고 간단한 게요. 예. 상상연습이에요. 상상연습? 네. 어, 이렇게 시각화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뭐, 거죠? 뭐, 시각화도 상상이죠. 그런데 아, 예, 예. 상상에는 시각화만 있는 게 아니고 오감이 다 돼요, 오감이. 그렇죠. 시각화의 핵심은 보통 예.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 말하잖아요. 예. 이게 제일 중심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전생을 본다 그러는데 음... 저는 전생이 안 보여요 이러는데 예.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 전생이 예.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보이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 예. 어떤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래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막 몸에서 소름이 맞습니다. 돋고 예. 막 춥고 예. 예. 부들부들 떨리고 예. 예. 이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예. 그러면 안 보이면 은 어,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되고 있잖아요. 음. 가슴이 쭉루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불안하고 예. 그것뿐만이니까 막 누가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뭔가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음. 어 이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아, 제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또 깜짝 놀랐던 음, 부분이 음, 제가 이제 성공학을 교육을 하면서 음, 그 시각화 교육하는 음, 부분이나 정말 음. 일치하거든요 시각화가 최면이에 사실은 네. 어, 그 시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저는 시각화가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음, 음. 시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느낌적인 부분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뭐 생생하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촉감인적인 부분, 얼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인 거고 내가 상상하는 그쵸. 게 모두 다 시각화인 부분인데 요즘 사람들이 음성 지원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글을 쓰거나 채팅을 하거나. 뭐 내가 뭐 뭔가 이제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글을 상대방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이 읽어주는 듯한 그 사람이 말하는 듯한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음성 지원된다라고 네.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그 소리로 느끼는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그렇죠그렇말씀난 네, 네. 네. 네. 그, 지금까지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 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준말 그건 몇십 년 지나도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 뭐라고 하셨는데 뭐~ 뭐라고 하셨어그 목소리까지 아직 생생해 지금도 들리는 듯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리로 네. 강하게 지금 나한테 음. 입력돼 있고 나는 그 최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음. 그 느낌이 확 오죠 음. 그 선생님 목소리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눈물이 핑 돌고 음. 어그 벌써 소리에 의한 최면이 걸린 거예요. 어~ 체면을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도 네.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 체면을 이제 들어갈 때 음, 내가 과거에 이제 물에 빠졌던 어떤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억이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체면에서 그런 기억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네. 체면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뭐. 왜 무서워하는지 아,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음. 물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원인을 못 찾고 네. 병원에 가서도 뭐 내가 여기가 아픈데 가슴이 아픈데 그 원인을 못 찾는데 최면에 들어가서 그러고, 그걸 네. 찾는단 말이에요. 네. 이 최면 치료에 대한 그 박사님의 관점이 어, 궁금합니다. 그러면 최면을 통해서 우리가 네. 내가 몰랐던 과거의 어떤 네. 상처나 네. 어? 네. 내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그거를 기억해내물로써아내 문제의 뿌리가 그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문제는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거나 음. 둘째는 아는 순간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아 그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예. 이건 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음. 더 이상 현재 일이 아닌데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또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연락이 두절 됐어요. 네. 연락 두절 되니까 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네. 내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음. 있다 칩시다. 어떤 네. 일이 있어서 그 후로 그렇게 됐다면 은 네. 내가 막 자책감 갖고 막 괴로워 하고 음. 가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병원에 갈수 있겠죠 네. 아,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래요 불면증에 네. 걸렸습니다. 그래요 요즘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거 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다 그러겠죠. 네. 소화 좀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또 내과 가서 또뭐 해보겠죠. 그런데 네. 어느 날그 사람은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사실 이런 일인 일이 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그럼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 되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회결되 버리죠. 네. 그렇죠.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잠을 못 잡니다. 시험을 앞두고 <웃음> 소화를 끝나면... 못 시킵니다. 시험을 <웃음> 앞두고 설사를 합니다. 시험 치거나 어떻게 돼요. 시험 <웃음> 끝나면 그냥 바로 이게 바로 예. 마음이 만들어내는 병. 아... 이거 일체유심지 예. 일체유심 일체 일체유심조라 말이 듯이 예.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말이 듯이말했듯이 예.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질환이나 하는 예. 예. 것들이 예. 심지어 뭐 70% 80%가 예. 마음에서 생긴다라고 음. 하는 것때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제 그 부분이 해결돼버리면 저절로 예. 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비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원인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예.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치료가 잘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면을 통해서 음. 그 원인을 예. 알면은 예. 예. 예. 전생에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예. 전생에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예. 그래서 내가 물공포증이 있고 수영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높은 곳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버리면서이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또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궁금해 네. 할것 같은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네. 아까 질문 네. 드렸을 때처럼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네.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현재 높은 곳에 올라가는 네, 네, 네, 네, 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네, 생길 네, 네, 네. 수가 있는데 진짜? 그 기억들이 진짜인가요? 라는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오케이. 같거든요. 오케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선생이 진짜 그렇게 돼서 음. 그 기억이 갖게 된 건지 음. 아니면 음. 내 그거, 그것을 지워낸 것인가. 음. 예. 어, 어릴 때 예.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요. 아 어, 진짜요? 저는 예. 음. 한 5학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어. 얘기했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어. 그렇죠 예. 얘기해주고 나서도 안 믿겠다고 선물 드놓으라고 네. 이거는 <웃음> 실화예요. 예. 이거는 실한인데 예. 이~ (10) 몇년 전에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납니다 대충 뭐 (10) 몇년 전이로 예, 예. 기억하는데 호주에서 제가 이제 이 해외 뉴스에서 본 거예요 음. 호주의 어떤 그 선생님이 예. 수업시간에 산타는 없다 음. 너 너들 쏟고 있다 그거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야라고 <웃음> 수업시간에 얘기를 예. 한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예. 선생님이 잘렸대. 어... 이건 실화에요 네. 해외, 해외 뉴스에 난거 봤어요 음... 선생님이 교육청에 의해서 잘렸대요 동심을 파괴해서 그런... 그렇죠 그래. 어. 어. 근데 어른의 마음도 아이들에게 꿈, 꿈과 네. 어, 뭐 하여튼 그런거를 네. 뺏어갔다는 이유로 아. 교사의 자격이 없다라는거야 어. 자 이게 뭐 시, 사실인데 예. 사실 아니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산타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타가 없죠 그런데 왜 어른들은 다 거짓말 해요 아이들 보고 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 교회에서 어 예. 거짓 증거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 왜 어른들 거짓말하도록 놔두고 어, 계속 다 거짓말하고 네. 방송에서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합니까? 그거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웃음> 여기서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예. 왜 중요하지 않죠? 그 동심을 더 유지시키는 게더중요하니 그래서 그게 도움되는 거예요?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도움되지요 네. 그렇죠. 해. 그렇다면 전생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어, 네. 어떻게 알아? 그, 어떻게 아느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최면에서뭐 기억나면. 아, 기억나는데 예. 그래. 그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 <웃음> 지, 전생에서 그 기억나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많다고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억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아 의미는 있다, 의미 있죠.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음... 어른이 지어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학년 때까지는 의미가 그 의미가 있었죠. 엄청 컸지요. 예, 네, 그렇죠. 그래. 아, 일... 자, 그래서 하나 더 얘기드려볼게. <웃음> 꿈을 꾸지요. 예, 예, 꿈을 꿉니다. 예, 그렇죠. 어, 보통 돼지 꿈이란말하죠 예, 예. 돼지 꿈은 어떤 꿈이에요? 돼지 꿈은 진짜 뭐 돼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꿈에서 뭐. 뭐 똥을 봤다 막 이런 것도 네. 좋은 꿈이라 하고 개 꿈은 또 어떤 꿈이에요? 개 꿈은 그냥 뭐별 뭐, 뭐, 의미 없는 꿈이 개 꿈이죠. 그다 네. 말도 안 되는 꿈. 예. 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말도 예. 안 되는 꿈, 그죠? 딱 꺼보면 느낌이 딱 나잖아요. 예. 아 이거 개 꿈이네. 예, 느낌 딱. 그런데 기분은 오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분도 있죠. 개 꿈은 별로 별로죠. 기분 이 어때요? 기분 별로입니다. 별로라서 예. 그로 걸 끝이에요.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어떻게 영향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 연,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행동에 영향이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어, 충분히 영향이 갈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샀는데 아. 하여튼 뭐좀 그런 꿈 꾸고 나서 네. 왠지 네. 어, 연기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죠 취소할 네. 수 있다? 없다? 네. 충분히 취소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꿈이 진짜예요? 의미라 네. 내, 내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네. 그 꿈이 진짜라고 생각 안 해. 그렇죠. 이성적으로 는. 네. 네, 그렇지만 우리의 감성에서는 영향을 받아서 아...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중요한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음... 연기하거나 음... 아니면 중요한 고객과 약속을 네. 미루거나 음... 새로운 계약을 안 하거나 네.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예. 바로 이 점이란 말이야그 음. 꿈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지지 않아. 음. 진짜 꿈에 돼지가 있었다. 그 그러면 돼지가 있으면 그게 진짜 돼지냐, 아니냐. 예. 내가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했다. 예. 그 진짜냐, 아니냐. 진짜 그런 여자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치 않아. 아. 다만. 그런 꿈을 네. 꾸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갖고 음. 뭐라도 할것 같아. 아. 그럴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어 불안해 갖고 나 어떻게 오늘 사고나면 어떻게 오늘 아무데도 안 가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음. 영향력. 네. 아까도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본질이 영향을 네. 미친다 그랬거든. 네. 그 영향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아, 내가 네. 영화를 볼때그 영화 주인공의 캐릭터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 사건의 그 스토리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는 그 순간에 불안하고 그 순간에 무섭고 아니면 눈물이 나오고 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주고 극장 가서 음. 아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잘 봤다 하고 아. 행복해하는 거. 다음에 또 봐야지 네. 스토리를 몰라서 또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그 영향 더 받으려고 그걸 느끼고 싶어서 가는 느끼려고. 거죠. 느끼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습니다 영향과 음. 마음의 움직임과 변화. 감동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네. 감동을 한자 말로 풀이해 볼게요. 감자는 뭔 감자일까요? 느낄 감자입니다. 동은 움직일 동자. 오케이.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아내 감정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플루언싱이라. 이게 인플루언싱이고 네. 그걸 네.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 그렇지 못 그렇지 못 그렇지. 못 그렇지. <웃음> 그렇지. 예. 그래서 연설가는 연설을 통해서 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음 논객은 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음. 연예인은 자기의 연기를 통해서 음. 배우는 자기 연기를 통해서 가수는 자기 3분 짜리 노래 하나 갖고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 야. 수 있다 없다 3분이 아니라 1분만에 오그야 그래. 네. 그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유명한 연기자의 명 연기는 그 눈빛 하나로 아. 어. 네.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최 면이에요 아. 라면 아니고 아. 짜장면 아니고 네. 최신을 최시성을 가진 아... 최면 이에요. <웃음> <웃음> 이제 조금 어... 느낌 달라졌죠. 예, 예. 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강의를 예. 듣기 전에는 예. 다 오해 하는 거야. 아... 고마워요. 이런 예. 기회를 줘갖고. 어, 예. 굉장히 좋은 말씀. 이아진짜 예. 나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최면 예.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아... 같아. 막연하게 예. 책에서만 본 거. 음...